네, 예, 이 가에 이거는 지금 일반 비닐로 돼 있나? 아, 일반 비닐이에요 네, 예, 이게 일반 비닐로. 뭐야. 예. 그러니까 요 하나는 일반 비닐이에요. 예, 예, 예. 요 바깥에 거 일반 비닐로, 아래는 기능성 비닐로. 아. 근데 예. 이쪽은 예. 지금 응애가 들어온다. 여기 지금 응애가 온 건데. 맞아요, 맞아요. 예. 일반 비닐이 여기 있고 네. 근데 이 안쪽으로는 안쪽으로는 깨끗하잖아요 안쪽으 깨끗하네 네 저는 경북 고령에 한 따기밭에 남아있는데요 이 따기밭은 아주 특별한 따기밭이라고 합니다 뭐가 특별하냐 이 가쪽에는 일반 비닐을 사용했고요 이 안쪽으로는 해충 억제 기능을 가진 비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하우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곰팡이병하고 또 어깨를 고 있어요 이, 이 버리를 깔고 묶고 나중에 딸기가 노랗게 된 거는 제일 문제가 되는데 어, 요 우리 사장님이 요 멀칭 빈닐로 이걸 갖다가 백조개 방장 멀칭 빈들로 해주는 머리 막 약을 갖다가 열풀 씩을한두번 정도 많이 덕을 보죠. 아니 보기에는 네. 똑같은 아, 검정 비닐인데 그렇지. 표가 안나지 네. 표가 안 나는데 우리 사장님을 믿고 해야지 뭐 <웃음> 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벌레 같은 것들이, 청벌레나 응애 같은 게덜 달라져요. 이 비디를 깔기 전에는 응애가 좀왔지요 어, 왔는데, 어. 그때는 딸기 열매 열리기 전에 네. 응애를 싹 잡아가지고 멀칭을 딱 하고 나니까 응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잎이 깨끗하잖아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래 깨끗한 집은 별로 없어요. 오. 제가 자, 자신합니다. 이, 이, 이런 식으로 타, 타는 수가 타는 많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 봐서는 별, 아, 업. 어, 타는, 타는 게 많은데. 예, 끝이 여러 개 타는 게 있는데. 네. 없잖아요. 우리 하우스는. 어, 거진 없네요. 예. 거진 없어. 예. 깨끗하네. 깨끗하네. 예. 바깥에는 일반 비닐을 깔았는데, 일반 비닐을 깔았는데, 가쪽에 조금씩 지금 어계가 붓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복판에는어계가영 없다시피, 지금 되어 있어요. 이가액 이거는 지금 일반 비닐로다 아, 일반, 일반 비이에요 예, 이게 일반, 일반 비로 예. 그, 하나는 아, 일반, 일반 비닐이에요 예, 예, 예. 바깥은 바깥? 일반 비닐로 아래는 비능성 비로 아. 어. 예. 그 이쪽은 지금 음해가 들어온다. 아 이쪽은 음해가 저 조금씩 보이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그쪽에 지금. 네네. 음해가. 이들은안옥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예예. 여기 봐요. 음해 쳤잖아. 예 맞아 맞아. 이법방하는는 없는데 가쪽만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서금음가온 건데. 맞아 맞아. 임관빈이 예. 음, 음, 여기 있고. 네네. 예, 그데이 예. 안쪽으로는. 안쪽으로는 깨끗하잖아요. 안쪽 깨끗하네. 깨끗하네. 예, 깨끗하지 않아지고 이쁘잖 예. 음. 이게가 네. 이래 번지로 속도가 많이 느려어 어. 일반 민들을 했을 때 하고 예. 네. 이런식 민들을 했을 때 하고는. 속도가 많이 느려 번지는 속도가 음. 이 응애가 번지기 시작하면막 하루밤 자고 나면 쭉쭉쭉쭉 이렇게 번지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식 미니를 하고부터는 요래 응애가 와도 요 부분 요 부분 부위잖아요 이걸 전체가 다 왔는 건 아니거든 아 여기만 따고 예예몇 아. 군데 막 군데 군데 아 그럼 신기하네요 예 군데 군데 요래 오지요 아. 예. 원리 자체는 어 사실 저희는 접촉 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런 해충 억제 기능이 있는 비닐이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날아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어 해충들이 생애 주기를 가지는 그어 사이클이 방해가 되는 걸로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오가 오늘 쫙한 번에 다 오는데 지금 오미가 왔다고 해도 보니까, 보니까 일정 부분만 있어요? 있어요. 네. 요것도 이제 어 김종현 사장님께서 한 3년째 지금 이 비닐을 쓰고 계신데 어 3년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게 응애가 퍼지는 속도가 일반 비닐 썼을 때보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되게 느리다.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이 농부들이 관리하기가 딱 좋은 비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닐을 깔고 나서 응애 같은 게 별로 안 와요? 아니, 여기부 적게 오죠 아, 얼마나 적게 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한 70% 7 0나 와요? 예못 yeah.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경북 도 산하에 있는 여러 연구소에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배추 벼룩잎벌레에 대한 약제 방지 효과를 24일 동안 약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 피해 구멍수가 무처리 했을 때는 770개 그리고 일반 멀칭 비닐 했을 때는 248개 그리고 선라이크 멀칭 비닐 했을 때는 20.3개 방지가가 무려 9 7 4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인거예요 요거는 요거 신기를 9월 13일 날 심었거든요 네. 어, 작년 9월 13일 날 심었는데 어, 멀칭은 10월 한한 달쯤 있다가 멀칭을 하거든요. 10월 한 13일 정도 내가 멀칭을 했지 싶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약을 많이 쳤어요? 그전에는 응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응애약하고 탄저약을 위주로 쳤지, 탄저병. 아. 탄저병 약을 위주로 쳐가지고, 이제 열매 달리고부터는 이제 벌, 벌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별로 못 쳐요. 이비닐을 모르는 노가들한테한 말씀 해 주신다. 약간만 해도 비닐을 뺀다. 저는 뭐 농사를 적게돼 있기 때문에 늑동을칠락하면은 탄제약이나 의약이나 뭐 이래 뭐또 제피곰팡이 거다 영양제 하나 섞어 버리면은 보통 한번 치는데 1한 4, 5만 석더도가거든요 14, 5만 석더도 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30%만 적기 쳐도 농약값도 나오고 인력도 그만치 소모가 안 되고 덕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손자가 원가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막 그대로 막 따먹고 일주일에 두번 같이 서막 가지고 먹거든요. 네. 그 그리 이제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딸기는 이제 메이커다 가지고 멘품이라고 하고 메이커라하지요 이게 명품 이 명품 딸기. 이 명품 딸기. 혼자가 <웃음>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딸기. 예예. 예. 맛이 어떤지 한번 제가 먹어봐야 되겠네함 한번 잡아봐요. 예. 야물지 뭐. 어 당도 좋지요. 당도도 좋고. 예. 아주 그냥 단단한 게. 예. 야물죠. 야물죠. 야물지. 아주, 예. 아주 야물. 음. 예. 이 딸기를 물러버리면 금방 상해요. 농부들이 처음에 이거 살때 아, 비싸다고 해서 안 사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래도 가면은. 일반 비닐하고 값 차이가 좀 배, 나니까 두배 정도 나니까, 어, 두배 정도 나니까 음, 음. 꺼려하는데 네. 그 가격이 그렇게 큰게 아니다. 아예예 예. 아니지 아니지요 농약과 비교하고 인건비 예. 비교하면 아무것도 이, 아니죠. 뭐. 남는 장사다 이거죠. <웃음> <웃음> 지금 여기 농가는 지금 토경 딸기 농가인데요. 어, 고설로 해가지고 농사 짓고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 비닐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딸기라면은 토경에 속한 토경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설해도 가능하고 또이 딸기뿐만 아니라 이 멀칭 비닐을 사용하는 그런 곳이라면은 색깔도 꼭 검정색이 아니라 녹색, 흑백, 배색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Here we go.